여러분들도 음. 뭐 생각해보세요. 어쨌든 음. 결혼식장의 음향이 뭐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장하고 다르잖아요. 아무래도 음.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약간 헐벗은 느낌의 조명 아래 헐 서서, 네. 그 어른들 앞에 웃, 어른들 앞에 서서 웃. 내가 갑자기 여러분 손들, 손을 들어주세요. <웃음> 여기 계신 모두들 손을 들어주세요. 포초어 해인 섭이라고 외치는 순간, 그 누구도 들지 않거나 눈치를 보거나, 그쵸. 혹은 웃, 어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. 음.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. 음. 나는 랩을 시작했고 음. 그리고 내 가사에 공감하지 못한다. 러분여이 음. 나죠. 그리고 다시 한번 훅이 나분면서그부분에서분가또다 여러분, 다 여러분, 여러분, 저와 함께 손을 들고 랩, <웃음> 여러분, 라이드! 여러분, 여러분, 세요 라고 했는데 러분